주변에서도 좀 많이 물어봤던게 이제 중고차 저는 일단 첫번째로 이용한 사이트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딜입니다 네 오늘은 네, 미국팀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오늘 제가 말해볼 주제가 주변에서도 좀 많이 물어봤던게 이제 중고차 그리고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 차를 어떻게 이용을 했고 그리고 구입시기 그리고 뭐 가격대 그리고 어떤 차를 구입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차를 사는 이유를 말씀드렸겠죠 앞에 막 영상들에도 나와 있듯이 캘리포니아는 이게 차가 없이는 이동하기 너무 힘든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LA쪽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시지만 그 외의 지역들, 뭐 오렌지 카운티나 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이 너무 떨어져지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또 놀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를 샀습니다. 어 회사 출퇴근을 위해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 다닐, 다닐 겸좀 이래저래 이용하고 싶었고 구입 시기는 여기 미국으로 와서 한달반 후에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차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달 만에 어 모든 뭐 업무를 끝 마치고 뭐, 소셜 넘버를 발급받는다든지, 뭐, 은행 계좌를 연다든지, 와서 해야 될 업무들을 다 끝내고,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를 따고, 그 다음에, 시기시험까지 합격을 한 뒤에, 합격한과 동시에 차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용한 사이트는, 라디오 코리아로 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가지 사이트를 구경을 했는데, 어 라디오 코리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아무래도 큰 돈의 거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한국말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은 게 컸고요. 그리고 저도 차를 한세번 정도 봤어요. 한세네번 봤나?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플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는 어플 중에 크리그리스트도 되게 많이 쓰고요. 크리그리스트가 뭐 집도 집 보실 때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차 차도 팔더라고요. 크리그리스트 그리고 또 추천 받았던 어플이 어벌어비라는 Up 어플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플 같은 경우는 아 중고 어플인데요 중고 품목들을 좀 사고 팔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물건들 외에도 차도 중고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플이에요 어,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좀 신박한 어플이다 하고 알아보면서 찾았는데 어플 같은 경우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기당할 확률이 조금은 높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 같은 경우로 이제 저도 첫 번째 너무 말도 안 되는 시세의 차를 보러 왔었는데 어, 멕시칸이었어요. 멕시칸 분이었는데, 차가 너무 멀쩡하고 새 건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면서 시범 중인까지 하고 했는데, 그 순간 또 와이퍼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퍼 작동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전조등이, 전조등 아랫부분이 조금 또 불이 꺼져 있었고, 분명하좀 거의 새 차였는데, 이두 가지가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속였다는 거에 저는 좀 의심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뒤에 트렁크 부분을 안쪽이 또 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차는 뭔가 겉이 너무 새거인거에 비해서 안에 부품들이 뭔가 이상한게 너무 수상해가지고 결국에는 거래를 안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당일날 바로 현금 막치기를원하시더라고요아 이건 안되겠다 해서 어퍼라으로는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도 많이 보시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한인분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한인 커뮤니티가 좀 여러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중고차가 종종 올라와요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차를 알아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페이스북도 사실은 조금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페이스북이 뭐 사기가 있다 없다 이걸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차를 샀었고, 어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중고차를 계속 봤어요. 첫 번째는 마일리지. 이제 차가 얼마나 달렸나.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중고차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너무 연식이 높은 것도 그렇고 너무 연식이 낮은 것도 그렇고 좀이 중간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상한 버짓에 맞춰서 중고차를 바운더리를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식인 것 같아요, 년도 산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의 모델인데, 어저 같은 경우는 차를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았는데, 어 아무래도 중고차임에도 내구성이 좋은 그리고 좀 손이 타도 영향이 좀덜 받는 그런 차를 아무래도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한국 차도 되게 좋은 차들이 많지만 한국 차들이 중고가가 대부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턴 분들이 중고차를 한번 사서 그거를 끌고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재팔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팔 때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 돼서 어저 같은 경우는 내가 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팔때 이게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차인가를 또 염두를 두고 차를 알아봤습니다 어, 도요타 혼나 이두 모델이 내구성도 좋고 중국가도 거의 그대로인 편 그래서 그리고 이 중요한 게 기름 같은 경우도 조금 저렴한 기름을 넣어도 차에 영향이 조금 덜 간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제가 샀던 차는 어, 2007년도 XLE 토타리 흰색 차량을 샀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시세를 6,200불정도로 주고 구입을 했어요 저같은 경우는 이게 중고차 시세가격을 조금은 높게 잡았어요 왜냐면 저는 또2 3 4천불의 차를 사는걸 봤는데 차가 너무 승차감도 너무 떨어지고 아무래도 뭐 출퇴근만 이용하시면 상관없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여행도 다녀야되고 하니까 어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 차 안되겠더라고요 버질성 했던게 5,000불에서 7,000불 사이였어요 중고차는 그 사이가 진짜 없어요 또 하필 또 2, 3, 4천불 은근히 은 많은 편인데 또 5, 6, 6 7,000불은 또잘 없고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찾아본 결과 세4가잘 어, 타버렸어요 근데 <웃음>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 차가 안타깝게도 폐차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렌트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차를 구입하실 때도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 차를 살때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첫 번째로는 핑크슬립을 확인하셔야 돼요 핑크슬립이라고 중고차를 거래할 때그 있는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슬립의 주인분과 거기에 명의자분과 그 다음에 이거 실제 소유하고 계시는 차량 명의자분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을 되고 어, 두 번째로는 이 차가 정말 이 시세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카텍스나또 여기 지금 캘리블루 어. 지 이름 까먹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차의 중고차 내차 시세를 대충 알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매물로 올라온 이 차와 가격대를 비교하셔서, 어 내가 사기 적당하겠다. 아니면 너무 싸다. 너무 비싸다. 이런 거를 다 고려하셔서 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중고거래가 현금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 같은 것도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하셔야 될게차 비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차 정비 비용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중고차기 이 때문에 또 정기점검 이런 것도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값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보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험도 풀 커버를 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본 라이벌티만 되실 건지를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가격대를 고려를 하셔서 손에 맞는 차를 구입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과거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차를 거래할 때어 제가 혹시 빈 넘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빈 넘버를 조회를 해서 이제 이 차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조회해 볼수 있으니까 차 거래하시기 전에 꼭빈 넘버 조회하셔서 사고 차량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외부를 봐야 되잖아요 스크래치가 났는지 그런 거 이제 잘 고려하셔가지고 차를 파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리 중고거래 특성상 최소한의 데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꼼꼼히 찾아가지고 이제 외부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차를 운행하는데 큰뭐 지장이 없잖아요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부분을 이제 조금 가격대를 저렴하게 인정할수 있는 요소니까 그런 거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던 꿀팁인데 차 앞, 앞, 앞에 후드 부분을 열어서 그, 거기에 이제 라사부분이 있어요. 그 사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녹녹이스러거나 한번 풀었던 흔적이 있다면 이게 100% 사고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지 아니면 좀 풀었던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부품들이 조금씩 색깔이 다르거나 뭐 다른 부품이 끼어져 있다 이러면 은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여쭤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차가 사고가 났었는지 아니면 뭔가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꼭 여쭤봐야 되는 꿀팁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시범 운행을 해보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도 확실히 밟아보시고 그다음에 가속도 해보시고. 한 60km 이상 밟아보셔야 돼요 진짜 차가 그 다음에 엔진 소리, 모터 소리 이런 거잘 들어, 들어보시고 들어 제일 좋은 거는 지인분들이랑 차잘 아시는 지인분이랑 같이 가면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부득이하게 혼자 뭔가 차를 보러 가게 됐다 하면 은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꼭 먼저 좀 작성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가장 좋아요 문자나 전화로 1차적으로 물어보고 2차적으로 차를 보러 가시는 게 좋지 너무 초반부터 이제 조사를 안 하고 갔다가 생각보다 실망을 하게 되면 조금 아무래도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렇게 돈 비를 들잖아요. 그래서 그니까 여러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건강한 중고차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도움 되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